지금은 여섯 살, 6살. 지금은 여섯 살이어서, 응, 유 미... 응, 있어. 응. 사랑이 폭 빠졌어? 어, 폭 빠졌다. <웃음> 누군지 알려줄게. 알았어, 안 보여줘? 응. 오, 어, 엄마보다 더 사랑해? 아니. 너 왜, 왜 뜸을 들였어, 근데? 응? 어? 어떻게 뜸을 들였어? 아, 쪼! 조금. 조금 더 사랑한다고? 기민이 뭐가 멋있어? 아... 얼굴. 얼굴? <웃음> 너 얼굴 얼굴 보는구나. <웃음> 아, 너무 웃겨 아 얼굴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. 마음을 봐야지. 아 응. 착하고 그런 걸 봐야지. 어? <웃음> 착하고 그런 걸 봐야지. 아 그런데. 응. 박기민 얼굴이 잘 맞아서 어. 너무 좋아. <웃음> 규민이한테 한번 말해봐. 너 너무 잘생겼어. 사랑해. 그래봐. 아! 부끄러워. <웃음> 부끄러워. 규민이, 규민이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? 말한번 걸어봐. 부끄러워. 규민아, 오늘 나랑 놀래. 그럴까? 부끄러워. 부끄러워? <웃음> 부끄러워. 엄마. <웃음> 엄마가 규민이가 돼볼게. 해리야 안녕. <웃음> 어디 도망가? <웃음> 왜 도망가? 부끄러. <웃음> 엄마가 김민이가 한번 해볼게. 어, 잠깐. 아따 아니. 짜,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, 해리야 진정해. 잠깐. <웃음> 진짜 연기해보는 거야? 해리야 안녕. 웃으면 <웃음> 참을 수것 같아 해리야 안녕. <웃음> 어, 아니야 남자 목소리. <웃음> 해리야 안녕. 혜리야, <웃음> 너참 예쁘게 생겼다. 너나 좋아하니? 안 좋아해? 아, 그러면 안 되지. 모르잖아. 그 마음이. 안녕, 친구야. 어, 그러면 해볼게. 너는 누구 좋아해? 도윤이 좋아하지, 너. 도윤이가 너좋아한대던데 선생님이? 응. 도윤이 해볼게. 응. 혜리야, 안녕. 안녕. 나는 너가 좋아. 좋아? 응. 나도 좋아. <웃음> 엄마 나도 해줄아 알았어. 혜리 안녕. 안녕. 나랑 놀래? 아니. <웃음> 뭐? 아, <웃음> 너날안 좋아하는구나? 좋아해. 좋아한다고? <웃음> 날 좋아한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빠 나 나도 나도 신우리 신우리? 어 신우리. 신우리? 응. 아 신우리를 좋아해? 어 신우리야? 어. 테리야 아? 사랑해. 아. 근데넌 누구니? 나 <웃음> 우리 우리하라며. 어? 나 신우리. 아 신우리구나. 응. 데넌 눈이 어때? <웃음> 눈이 어떠냐고? <웃음> 테리야너 너무 예쁘다. 엄마 엄마. 엄마. 나는 어떠니? 음 너무 예뻐. 난 멋있지. 너무 너무 멋있다. 멋있다? 응. 날 멋있어. 맨날 멋있어 Mosiso? Don't s 진심으로, 얘기해야 돼 아빠가 멋있어 규민이가 멋있어 규민이 <웃음> 누가 아빠가 잘생겼어 규민이가 잘생겼어 규민이 <웃음> 아빠 <웃음>